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일일센터를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, 추후에 이런 일일센터를 확장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어,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제 공지를 한달 전부터 했잖아요 그랬더니 20명이나 신청을 했어요. 물론 어, 2주 전에 20명 다쳐서 더못 받는다고 해서 그 후로 하신 분들은 못 하셨는데 어, 20명이 다 새로 하신 분들은 아니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있고 새로 하고 싶은데 서울까지 올 시간을 못 내서 어, 고민하셨던 분들도 오셨고 부산에서 1일 어, 센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 부산역 회의실을 임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 바이오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지고 가서 직접 상담을 일대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분석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쭉 해서 바이오가드가 필요하신 분도 있었고 또. 어, 혀가드가필요하신분도 있었고 상담할 때는 본인의 소리를 녹음해 갖고 오는 게 중요하겠죠. 또는 어, 수면 다원 검사를 했으면 수면 다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거를 봐가면서 어, 좀더 어,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. 또 어, 얼굴 또는 이 내부의 구조 분석도 해서 어, 가장 최적의 어, 필요한 것들을 어,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라면 음, 그냥 택배로 보내서 할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어, 택배로 해결을 하지만 얼굴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, 본인의 장치를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, 어, 진짜 그런 분이 계셨네 아 실컷 왔는데 아, 기존 제품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고객들은 제품을 가져온다 신규 고객들은 본인의 소리를 며칠 정도 녹음해오면 좋고요 기존 고객들도 장지를 안 꼈을 때와 꼈을 때를 녹음해서 갖고 오시는 것도 조절을 할때 어떤 근거가 되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때문에 또는 심리적 거리 때문에 어, 서울에 오는 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어,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, 그런 일일 센터를 열어볼까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일정은 일정과 지역은 음, 추후 공지를 할 건데요 이번 어, 부산 1일 센터가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어, 좀더 확장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지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1일 어, 센터를 정리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일정과 지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